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제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촬영을 갔다 왔어요. 어떤 촬영이냐면요 23일 월요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어떤 내용의 첫 방송이 나오는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방송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